살다남았어요살다남았어요 찜팡! 안개! 안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똥 딴다! 아! 오죽 딴다! 아! 내 코에 들어갔어! 내 코에 똥 들어갔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봉이에요자 어? 오늘은 정말 재밌는 게임을 또 제가 들고 왔죠! 바로! 슬라이드 하우슈! 집을 고른 후 목적지까지 슬라이드를 타고 쭉 가서 집이 안 부셔지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일단은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나무집을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일단 의자 앉으시면 돼요. 어디 앉을까요? 알아맞혀 주십시오 딩동댕. 어 여기 오케이. 자! 커벙이의 첫 도전! 끝까지 갈수 있을지! 갔다 오, 오 갚아라 갚아라! 야야시업도 하하하하하하 야나무지회왜 이래, <웃음> 야, <나무집이 왜> 이래. <웃음> 아! 아주고하제 <나 죽어. 웃음> 머리가 가장 이번엔 바퀴 달린 직 갑니다 내려가자 아, 사이드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저.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한다 여러분 아직 살아남았어요 자, 살아남았어요 캡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 아나 아저씨 가자! 짜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코로 버텨 코로 버텨 그렇지 코로 왼쪽 왼쪽 콧구멍에 바람을 라 콧바람을 넣어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닌가? 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여러분, 저 아직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 야여러분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 저 잠깐만 왜나 파란색이야 거의 스모프됐어 갑자기 1번 요이 점프력 2번 엄청 빨라지 2번 엄청 빨고와 이런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군요 1번은 점프 오 좋습니다 저는 지금 1회 승리를 했거든요 다시 스폰으로 돌아갈게요 아아 아, 여러분 똥 숙가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는 부셔지고안부셔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Entscheiden... 웃어지면 똥 치는 거 아닌가? 어아아아아똥 no. 아, 친다! 아 오줌 친다! 아내 거에 똥 들어갔어. 내 거에 똥 들어갔어. 그렇지. 살았어. 살았어. 시작! 아우 버텨! 버텨! 버텨! 버텼어 여러분! 아 훔치지 않잖아! 그만 스톱! 스톱! 스톱! 됐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제발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됐다! 아러튼 저는 진짜 근육맨 너무 타고 싶, 타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근육맨 이거 사는 사람 없나? 아 이거 진짜 내가 현질을 해야 되나 엄마 몰래 이거? 어딜 사까 말까? 애를 모르겠다. 가자. 됐다, 여러분. 드디어 차량이 탑니다. 전 가운데 주인은 가운데 타야지. 야그집에잘 부탁해. 헤헤헤헤. <웃음> 알았지. 어너 말도 아니야 야, 역시 현질이 좋아 자! 근육맨 간다! 아니 <웃음> 여러분 근육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잘 버틴다! 잘 버틴다! 대단한 근육맨을 보세요! 야 멋지다 우리 근육맨니니 네 근육 다 날라다닌다 어디 가냐? 야야 야, 이거 이거 야 M&M 초콜릿 깎기도 하고 니네 근육 아 간다! 여러분 잘 버티는 거 보이시죠? 역시 근육맨이다 여러분! 우와! 우와! 섞고하는 거야? 우와! 한 번에 섞고하는 거야? 우와 대박! 대박! 나왜튀어지 날아라! 요호! 역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지만 현질이 좋긴 하네요 야너그 중에 타고 싶냐? 일로와봐 야 이리 와봐뭐 있을게 야 나도 더더더 일로와라 일로와라 다 빨리 타! 빨리 타! 그렇지! 나리타너할수 있어! 야나 태워줘! 야! 안타고! 야나 못된다! 채달라요 여러분 안녕! 자 이게 아, 1인칭 모드거든요 2번 가속도도 하고 자 1인칭 모드로 한번 가게요 여러분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어지러아어지러 아니 어지러아어지러 와, 1인칭 모드 와 이거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와아나올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웃기게 뭔지 아세요? 성공했어요! 아하 여러분 제가 거꾸로 매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성공 했을까? 저는 성공 했을까?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그만! 그만! 아! 착지 오! 어, 잠깐만 성공한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떻게 되실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찍 번호로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어... 뭐지 이거? 어? 오! 잠깐만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이미친모들로 성공했어요! <웃음> 슬라이드 하우스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즐겨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커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